안녕하세요 명준몬입니다 염려 장풍을 준비했지 나하 아, 구독 오늘은 구독자 닉네임 설정님의 요청사항인 염력마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닉네임 설정 좀 하시지 <웃음> 구독자님의 요청사항을 접수하는 게 많이 뜸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 촬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지만 빨리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을 딱 오랜만에 접수를 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염령마술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텐데 이 마술이 되게 옛날부터 장난식으로 퍼져왔던 마술인데 저는 이 원리나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었고 실제로 신기하게 시연을 많이 하고 있는 마술이에요 올바르게 써먹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염령마술 출발해보죠 오늘 염령마술에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만 준비하세요 저는 포스트잇을 추천드립니다 포스트잇 포스트잇 스티... 우선 포스트잇을 한장 뜯어서 앞쪽에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세워놓을게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염력으로 저 포스트잇에 힘을 가해보겠습니다길를 모아서 후. 배워보시죠 이 마술이 엄청 오래전부터 뭐 TV에도 막 나와서 개그맨들이 장난치듯이 뺨 때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너무 장난식으로 많이 퍼져왔던 마술인데 원리는 정말 깔끔하고 과학적입니다 손에서 일으켜지는 바람이 있는 건 맞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마술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라 느끼는 타이밍에 바람이 도달해서 종이가 넘어지는 거예요 손바람이 이동하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신기함을 만든다는 거죠 가벼운 종이는 영수증, 티켓 접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종이를 찢어서 그냥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포스티트를 이용하면 예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공기를 잘 받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포스티트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세워놓고 바람을 만드는 동작의 당위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이 동작이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준 상태로 오른쪽 볼, 왼쪽 볼을 한 번씩 만져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팔이 왼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손을 펴주면 바람을 만들어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보세요 오른쪽 볼, 왼쪽 볼 손을 펴줄 때 바람이 자연스럽게 일으켜지겠죠? 바람이 일으켜지고 이동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술의 비밀이에요 못 믿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자를 준비했지 제가 이 마술을 좀 고민해보고 연습을 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종이를 접어주는 이유는 뭔가 공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좋은 방법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포스트잇 끈끈한 부분 있죠? 반대쪽에 접어주는데 딱 붙이지 않고 약간 만 끝부분만 접어주는 거죠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세우기에도 편안하고 보기에도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이를 세울 때는 이렇게 약, 약간 치우자로 세워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뭐가 더잘 쓰러지는 모양인지 <목소리> 쓰는 모양인지 얘, 얘 같은데? 얘 같은데? 이게 이 팩트 아닌가? 이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더잘 쓰러지는 모양인지 과학적으로 공기의 영향을 잘 받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1분과 채널에서 다뤄주면 좋겠네요. 안 되나?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네, 오늘도 닉네임 설정님의 요청상 염력마술을 접수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재밌죠? 생각보다 신기해 보이고 막상 해보면 뭐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을 익혀서 딱 넘어뜨리는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노력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수 있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요청사항 열심히 접수해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마술같은하루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멋지고 행복한 마술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술같은하루 명준모이었고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십시오 팽